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아멘?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요즘에 하도 잘못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서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죠? 구원죠? 자, 죄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자, 자, because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 시작.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 여자가, she will give her son, 그녀가, 마리아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줄 것인데, 왜냐하면,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어, 죄로부터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예수님밖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 이 우주에 어떤 그 존재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피가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읽어볼까요? 그큰 목자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독생자 영어로 읽어, 읽어볼까요? Jesus Christ, Lord,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only begotten Son 자, 눈 감아보세요. 이건 아, 특별히 여기는 우리 신학생들도 듣고 계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건좀 암기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눈 감아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Jesus, Jesus Christ, Christ Lord, Lord, the Son of God, God, God, God the, the Son, Son of Man, God God only begotten Son. 자, 첫 장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자 여기에 오늘 수업이 다 들어 있죠. 어, Jesus 해보면 예수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기, 구약에 누가 누가 기름을 부, 부음을 받았죠?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대제사장 왕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세요. 자, 로드는 이제 주님이죠. 주님이 이제 히브리어는 뭐죠? 아도나이,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헬라우로는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자, 자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명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예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이런 교제가 없는 건일대에 굉장히 큰 비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의 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세계가 잘못된 어떤 평등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권위가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순종하는 것이 권위의 세계거든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권위자가 있죠. 그러면 이런 훈련까지 해보셔야 돼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순정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정함에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종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과 좀 다름이 이건 오더라는 개념으로 영의 오더라는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성자의 영원한 출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볼수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된 예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좀 약간 신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해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의미 그 맥락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간의 아들을 한번 그 여기 아래 작은 제목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 사용하신 명칭, 인성을 반영하는 인자, 메시아적 의미로 사용된 인자,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된 인자. 자, 자, 우리가 이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종말론적인 <웃음> 의미로서의 인자는 뭐죠?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심판자라. 자,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된 거예요. 자, 지금은, 지금, 이제 여기, 이 조직 신학은, 가급적 이제 신학 학선행을 다 빼버리고, 성경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지를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한대 차원에 계세요. 인간은 3차원에 있어요. 우리는 4차원적인 경험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데 무한대 차원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 하나님께 주신 게 이제 성경책이죠. 근데 이런 어떤 삼위일체랄지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 개념이랄지 우리가 참그 진정한 깊고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비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묵상할수록 더욱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정말 자하나씩 자 이제 그 제목 우리가 보겠네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자 헬라어로 예수 쓰고 한국어로 예수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조슈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자 여호수아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인데 여수. 여수와. 이제 이 의미가 이제 구주죠 구원한다라는 거죠 조바이 셀베이션 이죠 따라오고 조바이 셀베이션.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이 이제 여호수화인데 예수님이 이런 의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예수라는 것들은 많이 나온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세요. 성경은 보고 보아도 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오늘 영어로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6절로 자, 25절을 이제는 한글로 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어, 저는 이렇게 개혁개정인데, 어,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그런 음, 음, 전체세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음, 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녀의 남편 요셉으로 온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그 몸으로 삼지 그를 원치 않고 미리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호라, 이자스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차나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못하 아니였다가 나의 자 이름 예수라 하더라. 자, 너무 많이 나오죠 예수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많이 안 보셨죠? 자, 마가복음 자, 1장 1절로 3절을 한, 절,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 그대에 기록된 바와 같은 이후라 내가 네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아래에 가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초림 때는 이제 자 세례 요한을 보내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여야 되겠죠 아멘? 아멘 선지자가 뭐죠 여러분 그거 잘 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죄를 이렇게 알리는 것들이 많아서 가끔 죽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아시고 답하셔야 돼요. 죽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께 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주 예수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 잠시만요.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나 봐요. 16장 24절로 24절로 자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중에 발과 신라가 도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수들이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파리코가 자살하려고 하자. 하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끌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의 스프레스를 드리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집안이 권을 받으리라고 하늘하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가서 와서 그들의 성찰을 씻겨주며 또 오, 그와 그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대를 받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성교여행 중에 갇혔죠. 그랬죠?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예. 자, 이들이 평소에 되는 걸 많이 했던 거네요. 뭐죠? 기적이라는 거죠. 지진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기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일상. 아멘. 아멘. 아멘이요. 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병든자들이 낫왔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나라가 바뀌고 정말 그악 조건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경제가 일어나고 이런 어, 말도 못한 죽은 자들이 또 깨어나고 말도 못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을 믿게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서 기도해야 돼요. 자 억울하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셨는데 또 많은 또그또그 또 그, 그 기적들도 주셨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자, 앞으로 이제 받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웃음>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실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신앙 그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 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조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에게 바른 하나님의 권을 받으리라. 자, 따라들 빌립인. 따라해 보세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will be saved. 다시 한번. Believe in the Lord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will be saved. 그렇죠?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주 예수의 이름이 강력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글자가 쓰여있거나 보시면 안되고 이게 강력하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이 이 마귀들이 꼼짝 못해요. 주 예수 그 이름 앞에 그들이 다 물러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까운 시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And you will be saved. 자따라해보세 Believe in the Lord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will be saved. 예, 이것들을 여러분 주변에 언제가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기다려.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자,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할때 마귀들이 떠나고 악령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펴볼까요?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신지가 오래돼서 성경을 자주 못 보셨죠? 빌립보서 2장, 2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한테 너희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너라 예수 우리.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 크라이스 지저스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뭐죠? 근본 본체, 인카네이션을 다루고, 성육신을,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이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 인간의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자, 이 시간에 고린도우서 13장, 13절을 좀 펴보세요. 자, 13장, 13절, 고린도우서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축도죠, 축도. 베네딕션인데,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 o a h w o i n t l h e y e i i t l o h w y o u h a i o l t h e y h y o u a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love of God, and th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e with you all. 자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 여호수아라는 의미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그래서 예, 이렇게 그 이제 나오는 부분들 좀 보았고 축도 한번 해볼까요? 자 m a y 더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m a y the grace, grace of,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and the love of God,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e with you all. 자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자기 백성을, 백성을 고 택한, 택한 백성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위한 구역사역 의미. 의미 그렇죠 예수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작 자, 자기 백성을, 백성을 죄에 사탄 사망, 사망 세상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구출 구원하기, 구원하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감에서 빛으로 죄 가운데서으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육신의 부패와 지옥 형벌 빚으로, 가운데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천한 육신의 몸을 상에오셨서 많은 분을 초단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거에 자 요약을 잘 해놨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리를 구주하신 분이죠. 우리 구주. 구주와 구주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및 영생을 받는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세요. 자 펴보세요. 펴보시고 우리가 암기를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란 뜻이죠. 자, <웃음> 자,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 인성과 역사성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신성을 나타낸다고 신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라는 명칭은 그의 인성과 휴메니티와 신성을 하면 디비니티거든요. 따라서 디비니티 디비니티 인성은 휴메니티 휴메니티 휴메니티와 좀 연관이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명칭은 역사적 예수를 나타내면서 매우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보면 인간은 오셨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또 부정하는 부장, 이단들이 있죠. 이것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과 사역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스도가 영어로 뭐죠? 크라이스트죠. 우리가 기름붐 받은 자를 어떻게 말해요? The Anointed One. 따라해보자.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 아람몬드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따라 해보죠.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The Anointed One. 크 h e a n o i n t e 자, 여기 구약에서 이제 기름부 음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왕 임직시, 선지자 임직시, 제사장 임직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토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다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만왕의 the 왕.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하시자 선지자이십니까 장래일을 예언하며 교훈, 권면, 책망하신 우리의 참선지자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들이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인까지 불살더라도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또한 우리는 제사장 사명도 감당해야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인데 사람인데 그교제를 하면서 어 제가 놀랐어요. 자기 랩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포교활동을 열심히 한다. 포교활동이라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를 정도 술, 담배 잘하고 이렇게 지낸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그그 그 학생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아직은 어려서 그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술 담배보다 더 재밌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갈면 알아갈수록 세상과 좀 멀리하게 된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거의 없어진다. 오히려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진다고 했더니 좀 놀래더라고요, 이 학생이.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이야기를 아직 뭐 예수님을 믿을 의향이 없냐 했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어 언젠가 인생의 바닥을 칠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을 거다. 빌리보의그 감옥의 간수같이 그때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엄청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들이 벌벌벌 떨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때 그가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온 우주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자의 세상이며 참선지자인 예수님밖에 믿을 존재가 없는 거죠. 인간을 믿는다는 라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멸망한 인간을 왜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복음을 전해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아멘이 없나요? 아멘.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강력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그 힌두교 인도사람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를 믿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조셉 우리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용할 수가 있다. 신중의 하나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웃음> 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깜짝 놀랐는데 아우 그 마지막에 굉장히 끝까지 남을 종교가 힌두교 같아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 로드 한번 따라벨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자, 아까 말씀하셨죠 아도나이. 그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래 신약에서는 키리오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주님이고 상전인 거예요. 요즘에 이이 이 종들이 그냥 상전 노릇을 하죠.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는 두측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자 자기가 상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닮으, 닮아가려는 자들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자, 하나님을 따르려는 간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 우리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다음에, 그,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모든 오토라티와 파워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토라티, 우리의 권위와 파워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왜 세상에 어떤 일위일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와 파워는 누구한테? 예수님. 예수님. Author and power is Jesus. 예수님 거예요. 우리께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이,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r u 라는 통치자 개념도 있고 오 w n 소유주라는 개념도 있고 m 스터상전이란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따라해, 우리, 주님은, 우리 통치자, 주님은 주님은 통치자, 지배자를 뜻한다 주님은 통치자, 지배자를 뜻한다 이렇게 바꿔 보면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다 주님은 우리에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시... 시... 없것없 여러분 누구한테 지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너예요. 소유주예요, 소유주.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을 살다 가는 건데 소유주가 본인인 줄 알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소유주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소유, 여러분의 소유물.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져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주님은 메스터를 타는데 메스터를 타는데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 자, 보면, 보겠습니다. 종들아, 제가 읽겠어요. 종들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굉장히 그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자그 비유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스터, 주님 우리의 메스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뭐, 우리,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만나면 막,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데, 그렇다면 이온우주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죽어버리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와도, 보지도 못해. 예수님이 악수하자고 해도 못 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웃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많이 띄어질 필요가 있고 여러분 너무 세상의 권위자 뭐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만난다라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마세요. 그쵸? 우리 주님을 만날 걸 예비를 하세요. 그 사람들 만나면 아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대단할까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 네. 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해보세요 자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마세요 항상 사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세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자자 자, 주님이라는 명칭은 기도시 호칭으로 사용하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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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축도가 필요할 순간에, 하셔야 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 사실, 이제, 요한복음, 보십시, 오 그,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정말 성경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 8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중요하니까 이걸 줄을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과 버전이 좀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여기에 이제 이 줄을 좀펴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make himself equal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유대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정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상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6절 펴보세요. 자, 36절. 여러분이 10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는 님의 아들이라서 말했다. 너희가 너희가 내가 없고 희도 아들에게 하셔 네, 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야 그렇죠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로 볼수 있습니다 요한 일서로 가보세요 주를 쳐놓으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일서 요한 일서 2장 22절로 23절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읽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줄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하니까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니까 중요하다는 것보다 저를 좀 쳐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줄을 좀 쳐보세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여기는 이, 아, 이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이분 줄을 쳐 놓으시고 유심히 보세요. 나중에도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적 의미의 사람님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사실 뭐 250년, 300년 전만 가봐도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밖에 세상에 없었어요. 영어 버전은 근데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5장 7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 삼위일체의 의미가 이렇게 그,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대에 이제 오면서 NI 버전이나 거기에는 좀, 이에서 약하게 번역이 좀된것 같아요. 어찌된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요한 1서 5장째로 킹임스 버전에서 따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 같이 읽어보죠. 시작.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 h e are one. 보세요. 하늘에 one. 세 분이 이제 있다고 하죠. 누구죠? The Father. 성부 하나님과 The Word는 예수님. The Logos로 이제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죠. 어떤 원리를 뜻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자, 이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이 누구죠? 이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네. 자, 우리는 아무리 과학분명이 발달해도 죽었다 깨나도 대가리가 깨져도 이해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경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자와영원출생이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도록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펴보세요 자, 성자의 영원 출생에 관한 힌트인데 5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의미하고 좀 가깝습니다. 여기 좀 줄을 좀 쳐놓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했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의미에 좀 이런 의미가 좀들어있고요요함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6절 16-17절을 버전이 다르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구원받하십니다 예, 이것은 그 영원한 그 출생 비가른 선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그 이사야를 한번 보, 이사야를 한번 가보고 이사야 구장 6절을보겠다 이사야, 아이제야 구장 6절을 펴보세요. 아,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버전들은 보세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고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이건 누구한테 많이 써요? 기묘자라 못사라는 성령 하나님한테 많이 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자. 성부 하나님한테 많이 쓰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삼일체적 의미가 의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더 강합니다. 자. 자, 이것도 줄을 쳐놓으시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다르는 세례 요한 다르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쵸 여기도 주를 쳐놓으시고 어떤 성자의 영원 출생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강해요 제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더 하나하나씩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다 son of God 개념이 어떤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자의 영원 출생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성경 구절들의 약간은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교인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때 보면 침내받으실 때 나오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시험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나오고 자, 특별한 관계와 전지를 할 때도 운명하실 때도 나오고 자, 무지하다고 할 텐데요. 자, 혹시 이거 알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자,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라. 시작. 하나님은요. 그날과 그때는 그,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를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제임의 때그 심판에 따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아들도 모른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그 자,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 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이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의미가 쓰일 때 그 어느 곳이 있는가 또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좀 돌아봤어요. 다음에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굉장히 즐겨 쓰셨어요. 여기서 이제 인자는 뭐냐면 중요한 게휴메네티를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자가 쓰인 게또 그 고난받은 점 the suffering, servant, 따라요, the suffering servant The suffering servant 그런, 이제, 메시아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따라해보죠. The, the, the, the, the, the suffering servant. The suffering servant. Forgiveness of sin. Forgiveness of sin. Death of Jesus Christ. Death of Jesus Christ. 권한받는 종, 죄사함과 연관될 때, 그리스의 죽으신거 연관될 때, 메시아적인 의미로 사용된 증거들이고요. 다음에, 종말론 쪽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종말론 적의 의미는 에스코, 에스카톨로지컬 미닝.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카톨로지컬 미닝. 자, 에서 인자로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쵸? 자, 뒤에서 일단 가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인자가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예. 구름 타시고 이제 오십니다.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죠. 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음 에 메시아적인 의미는 The, the suffering servant 따라해부 The suffering servant Forgiveness of sin Death of Jesus Christ 이런 의미와 좀 연관이 있고 다음에 휴메네트를 반영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인간의 감정이 있으셨죠. 그렇지만 본질상 그런 죄는 없으셨죠.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자 우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연들을 믿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인자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휴메네티가 반영이 됐고 메시아적인 의미로 사용됐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인자가 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가 있죠. 자, 여기는 이 독생자는 독생자는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독특한 영원한 출생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의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미 존재하셨다는 거죠. 이 아르케 영원의 때태초인더 비기니 이 아르케의 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의 때 이미 존재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더 어, 오니 비가르산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고상한 표현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많이 발견된 게 이제 요한의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발견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nd,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and dwelt among us, us and, and,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only begotten of,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grace and truth. 자 1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 man has seen no man God, God at any time. The only, only begotten Son Who is it that took from the Father, hath c r a t e d him?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or,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that He gave he His only begotten Son, that, that whoever, whoever who believes in Him should in not perish but, but have everlasting, everlasting life.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He that believes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s not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In this was manifested the love of God toward us because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좀 제가 험정하게킹 제임스 버전에 잘 나와서 여기에 말씀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개념을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의미에? 이름의 의미에? 자신 백성을 못태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죠. 자, 두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음. 그리스도를 딱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 기름부분 받은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음. 분.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음. 자,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시다. 음. 그쵸? 자 우리의 뭐죠? 우리의 룰러이고 따의 룰러 오너 메스터 우리의 a l l our authority and power is Jesus 그렇죠? 예수님까지 우리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son of God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일어났던 성부하는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중의 의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영원한 출생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인자는 어떤 인간적인 의미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서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의 공생에서 부인하게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휴메너티와 인성과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다. 그쵸? 그리고 에스카탈로지클 에스카탈로지클 에스카탈로지컬 미링이 있다. 그래서 휴메나티 메시아저 다음에 에스카탈로지컬 미링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인자라는의미에 이걸 담고 있어요. 인자로 오셨스,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고 그는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육기,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인자로서 재림을 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명칭이 예수님의 사역과 100% 좀 매칭이 돼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고상한 표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독특한 영원한 출생과 의미가, 출생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예.